사탄은 아담을 미혹하여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버지 이름은 장자를 통해 상속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일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아버지의 유업은 장자를 통해 상속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아버지를 잇는 자는 장자입니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버지의 형상을 이어받는 자는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자이신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양자가 되어 아버지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형상이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언약은 장자에게 상속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리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육신적인 장자였던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장자권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인 이삭이나 야곱이 장자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처럼 육신적인 장자였던 유다가 장자권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인 요셉이 장자권을 상속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은 야곱의 두 목수에 상속받은 장자입니다. 요셉 자손은 므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집화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육신적인 장자권은 루, 벤, 시몬, 레위의 범죄를 거쳐 유다에게까지 내려오게 되었지만 실제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대적의 인문을 얻을 자손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육신적 장자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유다의 후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자권을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이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할 예가 할 예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 예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자의 후손께서는 장자의 계보를 통해 오시기 때문에 사탄은 장자를 죽이려 합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사탄은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여 여자의 후손께서 오실 길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셔서 아들께서 오실 길을 남기십니다. 사탄은 사람의 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 아들께서 오실 길을 남기십니다. 사탄은 노아의 자손 속에도 니므룩과 같은 자를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령에 복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께서 오실 길을 남기십니다. 사탄은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여 아들께서 오실 길을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실 아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율법을 버리게 하고 오실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유다를 보존하십니다. 사탄은 솔로몬을 미혹하여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합니다. 사탄은 여로보암을 통해 가짜 성전, 가짜 제사장, 가짜 절기를 만들어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아스루에게 멸망합니다. 사탄은 남유다를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고 바벨론을 통해 포로로 잡아 아들께서 오실 길을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유다를 회복시키십니다. 사탄은 하만을 통해 유다인을 죽여 아들께서 오실 길을 막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아들께서 오실 길을 남기십니다. 사탄은 그리스 로마를 통해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 아들께서 오실 길을 막으려 합니다. 사탄은 율법을 주신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율법을 죄를 숨기는 무화과잎으로 변질시킵니다. 사탄은 유대인들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유대인들로 죄를 소멸시키시기 위해 오신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에게 장악당하여 현세에서 이 부귀를 가져다줄 메시아만을 바라는 유다에 아들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육신적인 장자인 유다의 장자권과 영적인 장자인 요셉의 장자권이 예수님께로 이어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남편 이름도 요셉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탄이 대가리를 깨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죄로 가득 찬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피조기에서 범죄의 가능성을 소멸시키시기 위하여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할 부활 변화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부활 변화가 일어나고 개명의 진실함이 확증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시고 의의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이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진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